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간다! 간다 믿고 간다! <웃음> 안녕히 가세요 버시이 안녕히 가세요 뭐야 나 행운을 빌어줘야지 과연 100개만 쓰자 하기로 했잖아 간다 레츠고 하기로 했잖아. 남자가 약속 지켜야지. 씨. 간다. 자원 스텝. 자 알비다 쓰레기. 자 시그마 쓰레기. 옹키디 루피 쓰레기. 자 타시기 쓰레기. 자, 미스 웬즈데이 쓰레기 부루크 쓰레기 아씨 이거 난리 조질거 같은데 헤르레기 쿠로비 쓰레기 아씨 망한거 같아 이거 안 뜨는거야 아, 조졌네 아, 이러면 열받아서 그냥 막 하고 싶다니까 아씨 뭐야 이거 오시게 배렸네 이씨 아씨 번너뛰기하면 방송각이 안나오잖아 아씨헤를 내기 계속 나오네 이씨 아 개좋았다 진짜 아 짜증난다 진짜 여기서 하나정도 나와야 아씨아씨 스트레스받네요 또자 여러분 아씨 조졌잖아 근데 아씨 아 뭐야 와 43명 보고 있네 야, 여러분 이거 구독자 아니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씨 오리는 안해 아씨 한번더 해보자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영상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싫어요 누르고 튀지 마시고 한번 가보자 간다 간다 그래도 내가 옛날에 씨, 마젤란 쓴다 했었잖아 약속 지켜야지 간다 100개 쓴다 렛츠고 아 마젤란이 2개 정도는 떠줘야 되는데 간다 기그마 쓰레기 초반에 어이씨 아 이거 뭔데 이거 잠깐만 봐봐 얘기좀 하자 얘 지금 뭐야 이거 뭐야 108번뇌하는 봉황을이 조로 도대체 뭔데 이거 아씨 조졌네 봉조로 씨, 봉조로 개구리잖아 아 조쓰레기야 이거 이게 어떻게 좋냐 차라리 완노조로나 나오지 아 진짜 씨. 다음 아, 동클릭 쓰레기 이씨. 자, 다음 아, 캡틴 크로우 쓰레기 아야나이거 안했어 나는 건전한 건전한 방송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을 하자 자, 쓰레기 행렬입니다, 쓰레기 행렬이에요 자, 미스웬즈데이 쓰레기 자 로빈 쓰레기 안 망해 나올 수도 있어자 캐버디 쓰레기 아 졸로 쓰레기 아 쿠로비 쓰레기 아씨 왜나는안뜨는 거야 모건 쓰레기 아씨 500톤 우, 우 5톤을 와 5톤에 머이 뭐, 말도 안 나온다. 아. 아 씨. 이 정도면 아젤란이랑 인연이 없는 거야. 아뭐내가 잘못 눌렀어, 뭐? 아, 씨 꺼지라고 무슨 네가 레벨이 왜 올라. 올라. 아. 안에